세 가지 저기는 이른 아침 개정시의 집앞 공원에 가보았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웃음> 뭐? <웃음> 아니 여기서 뭐해? 뭐야? 뭐해 여기서? 아니, 가. 나는 쫓겨났으니까 가 그냥. 또 이상한 컨셉을 잡았어. 가 올. 어제 쫓겨난 뒤로 여기서 하루 그냥 깔끔하게 자고 이제 제 주거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물 쫓겨나! 물국에서 아침까지 밥어 밥도 같이 먹서있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모양인지 어에렁어국렁자한를피한다에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나 정신이 나간 걸까. 물에다가 씻으은저 옆에 공중화장거든요아 진짜 동물. <웃음> 숲에 들어온 지단 하루뿐이 되지 않는 그는 아직 곤충이 무섭다. 그러면은... 나물 캐는 것은 포기한 모양인지 이번엔 갑자기 나뭇 가지를 줍기 시작하는 개정 씨. 그걸 뭐 하게? 총 만들어 가지고. <웃음> 지갑을 안 챙기고 나와서 이렇게 궁상을 떨고 아, 있는 왜, 왜, 왜? 것 같은데 그는 삼성페이의 존재를 아, 왜, 왜, 왜? 잊은 걸까? 아 이제 가세요 이제 나 진짜 나 오늘은 유튜브 그런거 신경 안쓰고 그냥 그냥 나 이제 구애받지 않고 살기로 했어 아 가. 유튜브가 시계 잡은거 같은데? 아니야아니야 그냥 아니야. 아니야? 진짜 간다 그러면? 네 가세요 아, 뭐필요한건 없어? 어. 여기 생활할 때 필요한거 없어? <웃음> 오지마 그냥 너가 안오면 돼 그럼 나 간다? 잘살아라어가 가. 응, 가. 안녕 가가 오지마세요 진짜 어 안올게 이따 올 거면은 삼각대 하나만 갖다 줘. 그에게는 염치라는 <웃음>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몇분뒤 부탁받은 오, 물건을 오, 들고 오, 텐트에 오. 접근하는 제작진 그런데 부산했던 아까와는 달리 주변이 조용한데 어. 개정씨가 사라졌다 어디 갔어? 그의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왜 저기 있대? 다행히 근처에서 발견된 개정씨 거기서 뭐해 기어이 새총을 만들어 사냥에 나선 모양이다. 뭐 하세요? <웃음> 원시인이세요? 쉬이. 아이 도망갔잖아요. 진짜 골고루 한다 골고루 해 진짜. 뭐 하는 거니? 너뭐 하는 거니 진짜. 사냥이 기본이잖아. 야 만든 거 봐봐. 짜증을 내다가도 자랑은 하고 싶은지 맹큼 보여주는 <웃음> 뭐 개정씨. 테이프는 많다, 또 그래. 어디서 얻어와서 붙여댄 건지, 많다, 그래. 얻어와서 붙여댄 건지. <웃음> 나름 그럴듯하게 만든 <웃음> 게킹 받는다. 잡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 봐봐. 손하고 여기 봐줄게. 야 근데 잘 만들었다. 엇? 어? 엥? <웃음> 참새와 싸우면 확실하게 질 만한 살상력이다. 차만. 아 때려치아 때려치아. 그만 와. 왜 이렇게 와. 지가 못한 걸 괜히 제작진에게 화풀이 중이다. 뭐 하고 있어요? 네가 많이 와가지고 이사를 좀 가야 될것 같아. 아니 그냥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니 얘가 방수가 안 돼. 쿠팡에서 그 3만 원에 산 거라. 장소가 안 돼. 다 좋네 야 이거 너보다 내가 더 고생하는 거잖아 갑자기 들이닥친 폭우에 개정씨에게는 철수한다고 뭐, 뭐, 알려두고 몇분뒤 소리를 죽여 조심스럽게 다시 접근해보았다 제작진이 없어지자 컨셉 따위 개나 주고 사치를 부린 모양이다 뭐뭐 어! 뭐 총을 새총을 뭐 아, 만들어? 진부하게도 전형적인 불량업체 사장 단골 리액션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감이 다 뒤집 모양이다. 이거 이거 밀착 범죄야. 범죄야? 몇분뒤 제작진의 숙소 숙소 화장실에 누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뭐 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똥 싸죠. 집 밖에다 차려놓고 왜 똥은 여기서 싸고 있어? 원래 밖에서 똥못 싸요. 아니 그나 빨리 나가세요 불안한 지 8년이 됐는데 지금 그걸 몰라? 아니 가, 가출, 가출하, 몰라? 가출하셨잖아요 어? 어? 똥도 아, 그럼 밖에서 해결해야지 고기 화장실이 없잖아 화장실 딸린 텐트를 사주든가 뭐야 어. 나가 빨리 개새끼다 내친김에 샤워까지 때리는 개정씨 샤워기로 때려 내쫓고 싶은 심정이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내 숙소에 있던 보조배터리까지 손을 대고는 보조배터리 어디다? 유유히 사라졌다 아빠 밖에서 놀고 있어. 같이 가서 놀아보자. 도움을 요청하니 흔쾌히 받아들여 준 모습. 아빠? 뭐야? 뭐야? <웃음> 딸을 데려왔습니다. 뭐야? 야, 나 아빠랑 놀러 가자. 분명히 놀러 가자고 말했는데 난데없이 시작된 추격전. <웃음> 냅냅 <냅도> 잡아버리는? <웃음> 뭐야? 중이 이렇게 파졌어 이거. <웃음> 아빠, 사주 사람이야? 뭘래 <웃음> 아빠 아빠와 함께한 놀이들을 적어놓고 싶은 매좀씨 아빠가 만나 싶은 장면이다. <웃음> 감기 놀이? <웃음> 아빠, 무궁화 꽃자고 아, 궁자아고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자자고? 무궁화 꽃고 무궁화 꽃자고무아빠무궁무화이자자무화이고 무궁화 꽃이 자고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무궁화 무궁화 꽃이 나만 지 뭐야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둘은 확실히 부녀 관계다. 이때 반칙을 하는 개정 씨. 결국 강력한 경고를 받지만. 저기서 <웃음> <웃음> 한 번의 경고로 그의 반칙을 막을 순없 없다. <웃음> 아빠 반칙 <반지. 웃음> 이쪽으로 뛰어야지 이쪽으로 원래 있던 대로 <웃음> 바로 등랍는거봐그렇게 재미난 놀이를 끝마친 부녀 아쉽지만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에서놀랍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연락을 취해 봤지만 통듣질 않아 최후의 수단을 쓰기 위해 제작진이 나섰다. 여유롭게 밥마시를 나온 개정씨를 뒤로한 채 텐트를, 텐트를, 특급 임무가 진행된다. 아빠, 뒤집어! 아, 뒤집어! 뭐? 뭐? 뭐? 뒤집어. 뒤늦게 쫓아온 개정씨였지만 날센 메조미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웃음> <웃음> 잘 뒤집는다 <웃음> 이 집을 부쉈다 우리가 빨리 들어갑시다 이제 지금 엔딩 찍는거야? 어 많이 했잖아 이정도면 갑시다 사실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긴 했어 <웃음> 야 근데 아. 매점이 힘 세다 무슨 여섯 살짜리 했는데 아무튼 그들은 오늘도 행복하다